2020년 12월 30일부터 로스트아크에서 베른남부 업데이트를 기념하여 점핑과 성장을 한 번에 진행하실 수 있는 이른바 슈퍼 익스프레스와 점핑권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많은 모험가님들께서 성장 이벤트를 즐기시고 계시지만 아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초보 모험가님들을 위한 성장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점핑권 이용 방법 점핑권과 슈퍼 익스프레스는 신규 및 복귀 모험가님뿐만 아니라 기존의 플레이를 해오셨던 모험가님 모두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나 게임 내 이벤트 정보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벤트 페이지에서 점핑권을 받은 후 캐릭터 선택 창에서 점핑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골라 점핑 성장을 클릭 메뉴 중에 페이튼 패스를 선택 후 이벤트권 사용을 클릭하시면 적용 완료. 게임에 접속하시게 되면 우측에 보이는 가이드에 따라 준비된 점핑 성장 상자를 열어 스며든 허상의 장비와 위대한 장신구 세트를 장착해주시면 아크라시아의 모험을 떠날 첫 준비가 완료되었답니다. 또한 모험가 길드에서 우편으로 다양한 성장 지원 혜택을 지급하고 있으니 우편함을 꼭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슈퍼 익스프레스 등록하기 915레벨의 캐릭터 생성까지 완료하였다면 이벤트 페이지로 돌아와서 익스프레스 미션을 수행할 캐릭터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점핑권을 사용해 생성된 캐릭터는 물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915레벨 이상의 캐릭터라면 참여 가능하답니다. 더 강력해진 슈퍼 익스프레스는 1340레벨까지 모험가님을 이끌어 줄 것이니 차근차근 미션을 클리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캐릭터 등록을 끝낸 뒤 게임에 재접속하시면 화면 우측 미니맵 하단의 선물 상자 모양 아이콘에서 익스프레스 미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슈퍼 익스프레스로 어엿한 모험가로 성장할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네요. 세번째, 슈퍼 익스프레스 이용 방법 점핑권을 사용하고 915레벨이 되었는데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 이제는 그런 걱정 끝!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점핑 성장 상자에 들어있던 어빌리티 스톤을 세공한 후 착용해보세요. 어빌리티 스톤을 착용하면 체력이 대폭 상승된답니다. 이때 어빌리티 스톤은 세공을 완료한 이후 착용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어빌리티 스톤 3공까지 맞췄다면 익스프레스 미션 완료 보상으로 지급되는 재련 재료를 가지고 착용하고 있는 화상의 장비를 재련해보세요 주요 n p c 들은 키보드 M키나 탭키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각 단계에서 주어지는 월영석은 장비 부위별로 각각 한 번씩 사용하여 재련하실 수 있답니다 꼭 월영석을 사용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러한 월영석은 달성 아이템 레벨에 따라 해금되는 경이로운 성장 재료 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으며 익스프레스 미션만으로도 부족한 재화는 에포나 의뢰, 어비스 레이드 및 던전 등을 플레이하면서 차근차근 모으실 수 있답니다. 중간중간 모험가 길드에서 우편을 통해 모험가님의 성장을 지원해준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익스프레스 미션을 클리어하고 재련을 하다보면 어느새 1050레벨 이젠 파푸니카로 떠날 때랍니다 바다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초보 모험가 분들은 항구 앞 전기선을 이용하여 요욘 대륙으로 이동 이후 요 욘에서 항해를 통해 파푸니카로 안전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도착한 파푸니카에서 이제 모험가님은 스토리 퀘스트도 진행하고 다양한 연출도 감상하면서 파프니카를 즐기실 수 있답니다. 네 번째, 파프니카 이후에 성장하는 방법 파프니카 메인 스토리를 완료하면 이제 파프니카의첫 번째 카오스 던전 별 1단계를 입장하실 수 있답니다. 별 1단계에서는 첫 3티어 장비인 차원의 장비를 획득하실 수 있으며 재련 NPC를 통해 기존에 착용하고 있던 허상의 장비를 차원의 장비에 계승시킬 수 있답니다. 또한 던전 진행 도중 드랍되는 3티어 악세서리, 어빌리티 스톤으로 교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후 3강 차원의 장비를 실패 없이 6강까지 재련하면 1325레벨을 달성! 1325레벨을 달성하면 달 1단계 카오스 던전에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단, 매일 오전 6시에 소모된 공명의 기운이 모두 회복되어야 카오스 던전에 입장 가능하다는 사실! 달 1단계부터는 영웅 등급의 비틀린 차원의 장비와 악세서리, 어빌리티 스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착용하고 있는 차원의 장비를 비틀린 차원의 장비로 계승하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단계에서 진행되는 장비 계승에서는 재련 단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더 좋은 품질의 장비를 얻어 교체할 때 부담없이 계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스프레스 미션을 통해 지급되는 장신구들까지 총동원한다면 각인과 특성 세팅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이제 장비 획득과 재련에 익숙해지셨나요? 보다 다양한 콘텐츠를 플레이하면서 보석 착용, 각인 세팅, 특성 세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한 캐릭터로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차근차근 익스프레스 미션을 따라가다 보면 1340레벨까지 쉽게 달성하실 수 있답니다. 모든 익스프레스 미션을 완료한 모험가님께는 더 강력한 보상의 슈퍼 익스프레스 컴플리트 상자를 드리니 꼭 모든 미션을 완료하여 받아가세요. 슈퍼 익스프레스를 졸업하고 아이템 레벨 1340까지 달성하면 와 이제 어엿한 아크라시아의 모험가가 되었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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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를 더욱 멋있게 꾸미는 방법 지금까지 점핑권과 슈퍼 익스프레스를 따라 벨은 남부까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다가올 험난한 여정도 모험가님의 열정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참 1월 20일까지 로아온 감사의 마음을 쿠폰함에 입력시 아바타와 탈것등 풍성한 아이템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아바타를 입고 더 멋있어진 내 캐릭터라니 로스트아크가 더 재밌어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특히 쿠폰 구성품 중 디렉터의 편지를 분해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를 했다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 왠지 더 하고 싶어지는 기분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어디서 어떻게 골드를 얻을 수 있나요? 로스트아크의 주요 재화인 골드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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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t-D로 열수 있는 아이템 사전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트아크를 보다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성장 방법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차근차근 설명해보았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모험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로스트아크가 모험가님의 여정을 응원합니다.